근데 되게 잠깐만 유나가 굉장히 글래머인가? 아닌가? 이거 가슴이 아닌가? 어디봐 정훈아 가슴인가? 연락을 계속한다 연락을 계속한다? 상대방에 대한 질문을 한다 그러니까 약간 내 얘기를 하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뭘 많이 물어봐요 아. 나는 롯데리아 좋아해 말고 넌 햄버거 어디 좋아해? 음. 막 이런 거? 정훈 씨는요? 저도 일단 유진이 말에 동감을 하는 게 질문을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말이 많아지죠 남자가 좋아할 때는 말이 왠지 모르게 많아져요 진짜 엄청 냅니다 저랑. 할래요? 제 너무 친하면 뭘 해요? 아니 연애할래요 아 여우지찾기처럼 여기서 좋아하면 하는 행동을 여기서 찾으라고요? 종아리 회식 자이 여자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굳이 옆에 왜 앉겠어요? 옆에 와가지고 술좀 얻어먹다가 에이 함면서 에잉 빵 에잉 응. 하다가 집에 가면서 번호 주고받고 연락하면서 내일 만나려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 배꼽티에요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배꼽을 보여준다? 그있잖아 강아지도 주인 앞에서 배 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신뢰의 표시. <웃음> 일단 앉으면 되는데 쳐다보면서 앉아요. 슥 오는 어, 느낌? 어, 있잖아 이거 있어. 남자를 꼬실 때라고 해야 되나? 제가 좋아하는 남자를 꼬실 때는 상대방의 눈을 봐요 계속. 맞아 눈을 잘 맞을 수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매력이 또 눈이라는 걸또 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슥 하면서 약간 봤어요. 근데 여기 이 부분. <웃음> 분명히 이 남자가 좋아할 만한 향수를 뿌렸다 <웃음> 그쓱쓱 그러니까 쓱, 그런, 뭐 그런 거 그런, <웃음> 그런 거 그래서 어? 주먹 졌잖아 긴장한 거죠 일단 2번 야 이거는 너무 쉽다 인터넷에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제스처입니다 말을 하는데 잘 들어준다 음. 그리고 가슴골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죠 자세히 보면 눈을 보는 것 같지만 약간 머리 스타일을 보는 거예요, 약간. 저는 약간 이런 거에 좀 심쿵하는 느낌이거든요. 눈을 보는 것도 있는데 눈을 뚫어져서 쳐다보다가 이 사람이 내뭐 이마나 눈썹이나 뭐 코나 뭐 입을 다 보다, 찬찬히, 찬찬히 본다. 그러면 약간 이걸 설레는. 하나 더 있어요. 이두 번째 히든 모션이 있습니다. 몸이 이렇게 나 돌아가 있어. 이렇게. 종합하자면 아... 은 노출이 있고 날 쳐다보면서 말에 공감해주고 그다음에 몸이 내쪽을 향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집 가는 길 여자가 연락이 옵니다 내일 혹시 약속 있어? 그리고 저 시간 중요합니다 10시 21분 <웃음> 10시 21분, <웃음> 21분. 다음날 일거를 딱 정하는 저 시간대 내일 혹시 약속 있어? 어. 사실, 몇시 의미는 없는데, 일단, 어둠쿵쿵할 때, 잘 시간에 연락 오기는 거는 엄청나 의미가 있죠. 자, 첫 번째, 굳이 옆에 앉았다. 두 번째, 리액션 해줬다. 남자의 말에. 세 번째, 내일 만나자고 선톡을 했다. 네, 너무 쉽죠? 남자들은 선톡 받기 쉽지 않아요. 제가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 막, 뭐 그게 맞죠? 네, 이게 바로 허위 합입니다. 자, 두 번째, 여자 만나는 날. 자 1번! 일어나서 저녁에 비 오는데 우산 꼭 챙겨 이거 환타지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쵸? 마피한테는 없을 일이죠 이 남자와 만나러 가는 날 날씨를 쭉 보고 우산을 꼭 챙기라는 이 마음 써주는 말 잠결에 봤을 때 기분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이게 졸려서 눈, 우,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웃음> 선세함을 오랜만에 느꼈을 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야, 여자가 너무 적극적이에요. 옷도 막 약간 러블리 러블리하게 입었습니다. 아, 예쁜 원피스 입었네요. 맞아, 원피스. 그리고 저 새처럼 한 표정! 나이 아. 새처럼 한 표정! 나, 그냥 여기 약간 이러 <웃음> 뭐? 뭐? 뭐? 아, 이렇게 좋다고 뭐, 약간 이런 아, 느낌인 그래. 거죠 그리고 가자 따라와 네. 이거 너무 좋습니다 사실 3번 취미는 뭐 좋아해? 평소에 뭐해?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거죠 유진이가 네.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물, 질문이 많아요 끊임없이 얘기 주제를 던진다는 거죠 근데 이건 남자든 여자든 다 이러지 않아? 좋아하면 이렇게 하죠 응. 여자가 남자한테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뭐가 좀 좋아하는지 뭐 취미가 뭔지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 저것도 있네 누나가 사줄게 약간 어. 이런 느낌으로 하는 그런 행동 너한테 아깝지 않다. 약간 이러한 에티튜드로 볼수 있는 그런 행동이 좋아함을 그 입증하지 않나 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남자를 생각해서 걱정해 준다. 두 번째 자기가 데이트 코스를 짠다. 세 번째 남자의 취미 뭐 평소에 뭐 하는지 되게 궁금해 하고요. 남자한테 돈을 쓰죠. 이건 남자 여자도 똑같겠지만 음. 좋아하는 사람에게 시간과 돈을 아까워하지 음. 않아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지금 시간도 내고 돈도 내고. 나. 여자의 카톡 아 친누나랑 찍은 사진인데? 후사 예쁘다 누구야? 자 이거 뭐 옆에 후사에 음. 여자가 있으니까 견제하는 거예요 카이팅하는 거죠 여자가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근데 대놓고 누구야? 라고 못하니까 앞에 그냥 예쁘다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음, 음. 이거 누가 몰라요? 근데 이건 너무 판타지다 어떻게 친누나 혹은 동생이랑 같이 찍은 사진 올립니까? 진짜 이 작가님 외동입니다 난 동생이랑 한진 찍은 거 있는데 왜? 학 가족 여행 갔는데 둘이서 같이 찍은 거. 그걸 사라한다고 예전에 나는 한적 있는데 내가 잘 나왔거든. 아, 아 나는 여동생과 진짜 털 샀잖아? 그냥 진짜 닭살이 확 돋으면서 진짜 사회적 거리두기 바로 시작합니다. 난... 우리도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잖아. 너랑 나랑은 가족이 아니잖아. 어 근데 되게.. 잠깐만누 이가 굉장히 글레몬가 아닌가? 이거 가슴이 아닌가? 어딜 봐, 정훈아! 어, 가슴인가? 그 도대체 어떤 포즈를 하고 있어요? 저렇게 찍히는 거죠 수영장에 갔나? 근데 이 남자 정말 연애 고수일지도 몰라요. 일부러 저런 포사를 했다? 이미 연락하고 있는데? 이건 질투 유발이죠. 아. 이런 적 없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주변에 남자친구들이 인 많아서 어... 그냥 이렇게 스토리 올리고 막 이러면 음... 뭐 남자친구 생겼어? 물어봐요. 너는 물어볼 거야? 넌 물어볼 거 같아. 저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없었고 이제 뭐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이제 뭐 유튜브, 옛날 뭐 TV 프로그램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 좀별 뭐, 다를 게 없네요 제 지식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어, 이 정도면 저는 구분 가능합니다. 다 너한테 되행동들이지 여자가? 나는 약간 그런 사람을 아직은 못 만나봤던 것 같아. 약간 내가 들이대면 내가 들이댔지. 막 이렇게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회식자리에서 먼저 옆자리에 앉고 이런 사람 진짜 아직은 못만나서 모르겠지만 은이 정도면 나 구별 가능하죠. 근데 난 약간 좀 소름 돋는 거 있어. 동아리 이렇게 술을 마실 때 그냥 앉는 자리를 보면 은 나한테 누가 봐도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이 눈 떠보면 내 옆에 앉아있어. 근데 이게 남자들의 본능인 것 같아. 첫 번째 그 사진에서 보면 남자가 먼저 앉아있고 여자분이 이렇게 쓱 오신 거 있잖아 남자는 이미 앉아있어 항상 근데 사실 이거는 그림에서 너무 그냥 다 떠먹여주지 않았나 아 근데 너무 쉬웠어요 제 생각인데 빙고는 실제로 이 상황 오면은 모를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떠먹여줘서 아는 거지 실제로 그러면 그냥 자기 아무것도 못하고 또 어버버하고 고장 이러고 아아아 아, 아, 아, 아, 이러고 있을걸? 음, 여기까지 끝! 끝! 안녕!